지금 보시다시피 아직 말라킹이 아주 조그마고 저의 레벨을 보시면 아이고 지금 팔아서 없구나 여기 파워 데미지가 너무 약하네요 일단은 그러면 운동을 좀 해서 데미지를 키우고 제 레벨이 여기 나오네 스테이지 5에요 지금 스테이지가 6까지 있는데 어야 우리 겹쳤어 야 너랑 나랑 겹쳤어 엄청 빠르죠? 자, 스테이지 6. 요거 하나 남겨 놓고 있어요. 지금 스테이지 5에 있습니다. 사실 엄청 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들수 있는 무게 무기도 17점. 이것도 살수 있네. 앵도살수 있는 살겠네요. 응? 그다음에 올드 하우스를 <웃음> 올드 하우스로 올드 하우스로 운동을 할 거예요. 거의 막판이에요. 거의 막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리빌이라는 게 있어요 이컨실앤 리빌인데 리빌을 하면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오 어, 어디갔어 나 너무 커 이만해요 한 번에 어우. 엄청 크죠? 리빌을 끄면 조금해져요 너무 조금해져서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물론 제가 너무 무거운 걸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힘센줄 알지만 그리고 엄청 어 이거 운동할 때안 빠르구나 이거 너무 엄청 빠르, 안 빠르구나 일단 지금 힘을 좀만 키우고 조그만 아주 조그만 정말 비기너처럼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얼마나 깔보는지 얼마나 약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깔보는 사람들 아주 혼내줄게요 그게 저의 플랜이에요 오늘 자 일단 좀 운동 좀 하겠습니다 포즈가 왜 그러니 너이 무슨 포즈니 레벨이 높은 사람이 제가 레벨 스테이지 5인데 저보다 레벨 높은 사람은 없는데 사실 머슬이 많으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 저보다 센 거예요 근데 머슬도 제가 1등인 거 보니까 이게 머슬순이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1테라까지만 해도 될것 같아 여기 얘만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자 1테가 됐으니까 1티 1테라 1테라까지만 하고 1테라까지 오케이 1타 1테라 됐어요 자 리뷰 조금해지고 무기도 어우 너무 조그매 어우 조그매 어얘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저런 애들 아주 안 좋은 애들이에요 여기까지 좀 운동을 좀 하자. 보은드 되어있는 것 중에 작은 걸로 하자. 보은드 펜슬 yeah. 됐어. 나 연필로 하고 있어. <웃음> 우와, 이게 연필로도 이제 100이 나 주네. 아니, 천, 거의 1000을 주네. 998? 엄청난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얕짜아봐요 조그만 애들은. 아 아무도 안 괴롭히나? 들어봐 이거. 오오 오. 오, 오. 안데 도망갈래 나? 왜 그래 왜? 나 너한테 잘못한 거 없잖아. 오. 왜왜왜왜 왜? 왜야? 왜, 왜, 왜? 아, 나왜 계속 괴롭히려 그러니? 안네겠네 <웃음> 아우! 안돼! 야 825나 달았잖아! 자식들 자네들 싸우고 있어 얘이 녀석 나쁜 녀석이군 저기 보디가드 녀석 몰래가서 때려줘야지 너왜 자꾸 애들 괴롭히고 다녀? 띠리띠리띠리띠. 도대체 어 올라가니 너? 저, <공이 어떻게> <웃음> 찾아 <찾았다. 웃음> <설마> 나 밟을라고? <밟으려고? 웃음> 오. 이 자식이. 오이 자식. 나한번 나한테 밝혔잖아. 그지? 또, 또, 또, 또. 야. 오오오하하공하하하하하하을 날날 뿐이야. 내가 제일 세다. 내가 n e s 다 a a 니시아 s 니시아 m 니시아얘기아잖아 나보다 센지 안센지 모르겠어 엠니시아 한번 가서 해볼까? i a 몰래 가서 신발 속에 m n e 서 한번 해봅시다 저 i 리 a m 들 e s i 운동하고 있 s i 요그래도나보다 약간 레벨이 이아 보이니까 몰래몰래 <웃음> 몰래 살금살금. 살금살금 살금살금 살금살금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머리지 머리지 머리지 머리지 우와 눈 대단크다 대단크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자원두 쓰리 오원두 쓰리 갔다 Oh, my g o o d n e 숨어 숨어 숨어 숨어 s m o s m o 그래 그래 숨어 숨어 숨어 숨어 s 어 o s m 어 s m o s m o s 쟤도 s m o s m o s m o s m o s m 나 s m 숨어 숨어 s 어 o 어숨어 s 어 o 어 m 어 너나 여기 있는 거 알고 온 거니? 모르고 온 거지? 어 무서워 무서워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이거 얘 쫓아온다! 쫓아온다! 우와! 다시 죽였어 얘나 쫓아와가지고 난 죽였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심어 난데, 난데, 난데,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엠니시아 또 온다, 또 온다. 첫당주 화났나봐. 어, 화났어, 화났어. 어. 나 여기 있는데 모르나보다. 화내지마 미안해. 이봐, 엠니시아. I'm sorry. 그래도 너무 멋있어 옷이 이히히이히이 제가 이정도예요 저렇게 큰 애들도 한방에 보낼 수 있어요 <웃음> 몰래 몰래 몰래 몰래 몰래 몰래 몰래 <웃음> 안보이지 안보이지 안보이지 안보이지 나 안보여 나 안보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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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어저사람다하고 있어. 아하. 는 계속하고 있는 것같은데 안녕. 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 우리 누굴 가볼까? 저기 노란 애를 가져가야겠는데? 노란 애가 자꾸 때리고 다니니까 노란 애한테 가자 너불이야 괴롭히지 마 애들 내가 괴롭히는 건가 지금? 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어어어 아, 이타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몰래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스틱맨 여기 숨어 스틱맨 여기 숨어 어디 j 어 저기 나왔다 이스 a 됐어 Java, Java, j a v 하하하 내가 때린 줄 알까? 엔트맨. 그래도 나는 내가 먼저 공격 a j a v 고 그리고 남는 고 v a Java, j a v 줬어요. 그래도 마음이 좋진 않다 우리 등치 크다고 등치 작은 사람들 괴롭히지 맙시다 사실 난 이만해요 어! 어! 나 떨어져 죽는 거야? 왜 이래! 어! 난 이만해요 어! 하하난이만하다 어. 이거 다리가 나왔어 왜 누가 날 이겼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지금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 비디오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팍팍! 구독하지 않으시면 구독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빠이! 체크 체크 체크 기야